저는 매일 새벽 사우나에 갑니다. 그 시간 땐 주로 아침잠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오세요. 그날은 할아버지 두 분이 몸을 지지고 계셨어요. 그런데 잠시 후또 다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. 뜨거운 거.. 어시다뜨어다시다아물다 뜨시다.. 좋다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제 말입니다요 제가 노인조행한데 말이에요 내 나이가 60인데 나보고 뭐 빗자루를 들라고 하는거예요 예!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빗자루를 들라면 내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예! 엄마 내가 나이 70인데 마다질이래 뭐 주둥이 그건 셔터마우스 해라. 둘야로 나이가 80인데 쓰레기통비입다쓰레기통비와 쓰마 야 입들 쳐닫고 몸이나 치죠. 어! 할아냐들! 눈다 스크립 말이 많아 아유, 아유 했더라 오늘따라 니들 때문에 발 빨리 었어 하매 오늘따라 아유 와인이 덥노, 와인이 덥노. 아 그러네. 하나 둘 하나 둘.